이단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셔서 정말 천국비밀을 비유로 감추어 놨는지 아니면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 12제자들에게 비유를 다 풀어서 해석해 줬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신천지인들이 이 성경을 보는 성경관,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관점, 그걸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 신천지인들의 이, 이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신천지는 선과 악의 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인들이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악을 구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선악 이 나무 선악 선악과를 따 먹고 결국 인류가 죄를 짓게 되고 선악과에 대한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두번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과 악의 부분은 신천지인들이 신천지 이만희씨가 세상을 보는 이 세계관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악의 부분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사탄과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있고 사탄의 쫄개들인 타락한 이 사탄의 쫄개들과 이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이렇게 서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성경이 정말 그런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사탄은,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이 피조물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가 전쟁을 한다, 싸운다.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교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어떤 허용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욕기에 보면 그, 욕을 시험하기 전에 사탄이 세상을 돌아와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욕을 우리가 그, 한다라고 하는데, 이, 고자재 한다고 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어떤 허용범위 안에서 어떤 그, 자신의 이, 일을 할수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을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때 사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의 주장은 자기들의 이 신천지를 제외한 모든 종교세계의 사람들은 사탄의 씨앗으로 갈아지고 사탄의 조직이고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인 만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 역시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개념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그런 개념 정리가 아예 의식 자체가 없다는 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의 구원 문제는 성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성과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의, 하나님의 은혜, 친의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인들의 구원과 성경과 지금 세 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세 개를 볼때 성과 악,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그리고 사탄의 조직,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고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그들의 이 성경을 보는, 그다음에 기독교 세계를 바라보는 종교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와 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그들이 믿는 구원관 성경관, 세계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네 번째로 사용하는 게 바로 비유풀입니다. 비유풀이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기독교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구원관을 변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미혹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유풀이입니다이비유풀이시반 비우, 나무새 이 시는 누가복음 8장 15제 시는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는 말씀 그리고 밭은 누가복음 8장 15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쪽에 보면 이 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밭은 마음 사람의 마음 혹은 교회 이렇게 비유로 풉니다. 그리고 나무는 나무는 사람 그리고 이 새는 영 시반나무쇠 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이 말씀이 겨자씨 비유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이 새들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든이라, 겨자씨를 땅에 심었는데, 이 씨가 작은 것이지만 풀처럼 자라서 나무가 되면 이 나무 가지에 새들이 깃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신천지 강사인 강사들이, 신천지인들의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봅시다. 겨자씨류 작은 씨를 뿌렸는데 나무 풀이 되고 나무처럼 자라서 이 새들이 깃든다고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천국이라고 말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이게 천국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걸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보고 천국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미혹하고 나서는 이래서 천국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 비유를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비유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세뇌시킵니다. 그 내용은 자 나무는 사람, 신은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고 이 밭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는 사람이고 새는 연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가 말하는 비유풀이의 핵심 교회인데 이 신은 말씀이라, 나무는 사람이라, 새는 영이다. 이 비유풀이는 이만희 뿐 아니라 박태선, 그 다음에 유재열, 이 정명석, 김풍일, 구인해 이렇게 많은 이단사입의 교주들이 오래 전부터 123년경에 이김성도라고 하는 세주파, 성주교의 회 교주가 그때부터 이 선악나무 이걸 비유로 사용했는데 이 비유풀이는 신천지,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썼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인간이 선악,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알게 하는 나무 이런 건다 앞에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 이게 천국인지 알겠느냐 그래서 비유를 알아야 된다 비유를 배우고 나면 신은 말씀이고 박은 마음이고 나무는 사람이고 새는 영이라는 이 비유를 배우고 나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한명 두는 이 나무는 사람이니까 이 나무가 나무처럼 사람들이 한명한명 한명 모여들게 되고 이생명남는 하나님의 조직,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들의 모임 선악 나무는 사탄의 씨뿌린 사탄의 말 비진리 사탄의 교리를 먹고 자란 사탄악한 사탄의 자녀들이 사탄의 조직체 선악 나무는 사, 생명 나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조직체 선악 나무는 사탄의 말 비진리를 받고 자란 사람들이 모인 이 조직체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뭔 얘기하면. 천국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씨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자라서 이 생명나무를 이루게 되면 이 영들이 새들이 이 나무에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조직체로 조직체가 되고 사탄의 씨를 받아들인 사람은 사탄의 조직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나무, 사탄의 조직,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조직. 자, 이 내용을 들으면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신천지인들의 구원관, 영계 보자, 육계 보자, 이만희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은 이만희의 몸속에, 그리고 내 생물, 일곱 영, 열두 사도, 이십사 장로,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영, 행무리. 이렇게 해서, 이, 신천지 이만, 신천지 조직체, 내 전국 내, 부, 내 회장, 그 다음에 7교육장, 1 2지파장2 4장로 신천지인들의 순교자의, 14만 4천 명의 순교자 영들이 신천지인들의 몸속에 들어온다는 것. 이거하고 연, 연계해서, 신인 합일체, 6개보자구성영개보자구성 영육합일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씨반 나무새, 씨는 말씀, 받은 마음, 나무는 사람 이렇게 가지고 자 영들이 신천지라는 이 조직체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비유풀이를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22가 정도, 씨반 나무, 새씨에 대해서 1 시간, 밭에 대해서 1 시간, 나무에 대해서 1 시간, 새에 대해서 한 시간, 이런 식으로 비유풀이를 가르쳐서 유혹하는데 비유풀이 내용의 핵심은 선악 부분. 이 선악 부분의 핵심은 이들이 그비유풀이를 하고 항상 뭐든지 선과 악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은 사탄의 사람, 사탄의 조직체 이렇게 선악구분이 선악구분의 핵심이 뭐냐면 당신은 어디에 소속입니까? 를 묻는 질문이라고 우리 성교님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조직체 선악나무는 사탄의 조직체 이렇게 선과 악을 나누는 이유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항상 말할 때 당신은 어디 소속이냐? 사탄의 소속이냐? 하나님의 소속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비유풀이 성경에 물론 비유풀이에 대한 비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비유풀이를 공식화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라는 이 시라는 내용을 씨를 말씀으로 비유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씨는 이 말씀뿐 아니라 자손, 후손 곡식의 씨, 짐승의 씨 이렇게 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씨를 말씀으로 공식화해버리면 성경을 읽는데 착오가 생기고 이렇듯 잘못된 사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유로 봉함되어 있다. 성경이 비유로 봉함되었다. 한이 주장은 아주 잘못된 주장이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사기를 치기 위해서 교묘하게 계략을 편 것이고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풀어주셨다고 하는데 비유가 봉함되었다고, 한 봉함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종교적 사기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비우프리를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가르치는데, 비우프리의, 어, 결론. 그러니까 비우프리를 그들은 어떻게 나누냐면, 선과 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것으로, 악은 사탄의 것으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는 말씀이라고 있는데, 시는이시의 말씀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것은 진리고, 사탄의 것은 비진리고 그리고 밭은 마음 혹은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탄의 마음 하나님의 교회 사탄의 교회 이 나무 나무는 그 예수님이 나는 포도 나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브간네살 왕을 백향목이라는 나무로 표현한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나무를 이 사람으로 사람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사단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탄의 사람. 새도새는이영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했는데 뭐 뭐처럼은 그 비둘기가 영이 새가 된 그런 게 아니고 뭐뭐처럼은 같다는데 아무튼 신천지는 새는 영이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했을 때그 새를 영으로 성령을 새로 표현했다 라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물어주는 물, 어, 음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역시 거기 까마귀는 악령 그래서 새도 이 성령과 앙, 영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대충 많은 비유풀이를 푸는데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유를 전부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기름도 있고 가마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 많은 그 비유로 풀 때에 선과 악으로 나눠서, 이원론적으로 나눠서 두 가지로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탄의 말, 비진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원론식으로 쭉 나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체도 할 수는 없고,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꼭 기억하셔서 마태복음 13장 30제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곡간에 넣으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추수꾼들을 보내서 알곡을 추수한다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추수꾼들이 먼저 추수하는 게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자면 지금 신천지인들이 추수하고 있는 그 미혹하고 있는 신도들, 결국 신천지인들은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추수꾼을 보내서 추수를 한다고 했는데 추수꾼들이 먼저 거어들이는그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추수꾼들이 거어들이는그 성도들이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자면 신천지가 지금 추수하고 있다는 신천지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은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비유풀이, 신은 말씀이고 가라지는 비진리이고 사탄에 소속된 성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 신천지 식대로 비유를 풀면 분명하게 추석꾼들이 미혹하고 있는 신천지에 모여드는 그 신도들이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꼭 다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천지의 구원관, 성경관, 세계관, 선악, 구분, 그 다음에 비유풀이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게 약속의 목자, 노정교리라고 합니다. 노정교리. 약속의 목자 교리라고 하고 노정교리라고 합니다.